이거 PPL 아니라고 꼭 얘기해라 근데 이거 한 30분 만에 끝나겠는데?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뭐라고 걸어주는데? 어? 넌좀 이따가 아빠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응. 거 샀습니다. 바로 하려고. t <웃음> 이 어, 근데 웃어가지고 맵네요. 그게 왜 매운 거예요? 음? 아, 고추 기름하고 네. 매운 매운 고추. 매운 고추요? 네, 매운 고추 같다. 아 너무 매워요. 내웍이 네, 이웍은 좀 가볍다. 네, 가볍다. 청, 네. 처음 쓰는 거라서 오늘. 래 네. 가벼워. 아까 다 튀겼고요 이제 소스 만들고 있어요 원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하게 돼가지고 어색한 웃음은 뭐죠? 아니 계도 옆에 기침해서 다 기침하고 집에 애기들도 다 기침하고 난리네요 나도 나온다 먹지쇼 감상하십 감상하십쇼 고춧가루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매워 죽겠는데? 매워 응? 죽겠는데? 아유. 어 코메. 빨간색. <웃음> 간장을 넣고 있네요 뭐 식초가 들어가나봐요 저희 남편은 그냥 감으로 넣습니다 간도 감으로 합니다 깐풍기를 집에서 하면 이렇게 기침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사서 드십시오. 오, 잘한데. 언니 다음. 나도 해볼까? 오, 오씨. 내려놔. 나안 된다. 내려놔. 어렵네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설탕. 맛있겠다 어제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깐풍기 해준다 그래 가지고 참았어요 참게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까 튀겨놨던 치킨을 같이 이 소스에 볶아줍니다 이 먹질이 대부분 이어가지고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다고요? 응. 금방에 닭고기를 안 튀기니까 네. 그리고 닭고기 튀는 시간을 줄이려고 아 그리고 순살 아무나 살수 있잖아 이거는 요즘에는 다 파니까 어려운 게아야 쉬워 <웃음> 응 됐어요? 응 음! 맛있어요? 어! 어? 팔아더 돼? 다 팔아도 돼! 팔아도 돼요? 팔아도 돼. 음 그냥 팔아도 돼! 안주 해야될거같아요 안주가 너무 좋아 <웃음> 아, 너무 재미없어 <웃음> 네? 아 너무 재미없어 내가 <웃음> 말를정신하는거 <웃음> 이제 먹으려고 갖고 상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응? 근데 나수잔한번 응. 갖다 줘 야채들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한번더 만들면 안 돼요? 뭐야? 갑자기? <웃음> 저기 치킨 남았는데? 아니면 다른 건 없어요? 뭐, 간장, 뭐, 치킨이라든가, 애들. 음. 이게 화면에는 빨갛게 보이는데 그렇게 빨갛지 않아요? 약간 간장빛하고. 그래, 그래요. 음. 풍기식으아 진짜 맛있네요 와.. 나 야채랑 먹어야 되는데 음. 자꾸 고기만 내니까 음. 그래서 수저끼라고.. 수족... 아, 남편이 저 먹으라고 응. 이렇게 주네요 제가.. 이래서 살을 못 뺀답니다 맛있다 와.. 그 양념치킨도? 응? <웃음> 양념치킨 음? 소스? 양념치킨 yeah! 양념치킨 소스, 소스 먹었어? 맨날 별거 없대 별것도 금방 만들어 <웃음> 오늘 이렇게 만든 이유가 너무 음, 맛있다 남자분들 네 남성분들 자꾸 땡기는 맛이 진짜 맥주안주 최고 최고 그냥 치킨 치킨 말고 아, 진짜 이거 대박이네요. 느끼하지도 않고, 소스가 적당히 매워가지고. 음. 야채만 먹어도 맛있어요. 오랜만에 낯술 해보네요. 남편이 너무 빨리 만들어버린 거 있죠? <웃음> 영상을 찍는 데 천천히 만들어야 되는데, 후다닥, 후다닥, 후다닥. <웃음> 줘가지고. <웃음> 음. 진짜 맛있어요. 나는 요리가 오래 걸리고 만들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네? 요리를. 전 어려워요. 만들... 아니, 아니 당신은 그렇지만 전 어렵다고요. 너 나는 처음부터 쉬웠어. 아니잖아. 이제 막주가 막주래. <웃음> 취했나봐 <웃음> 음! 맛있다! 아까 내가 일부러 설탕을 좀 많이 넣었어 아... 나이 <웃음> 덜매좀덜매우라고 고기다니까 매워! 빨리 줘! 매워? 아, <웃음> 원래 더 맵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응? 덜 맵겠는데 음, 음. 밥 조금만.. 밥이요? 어밥 조금만.. 밥은 더 조금만? 응응응응 밥 조금만.. 음, 음. 조금만. 한두 숟가락만.. <웃음> 왜밥 갖다 싸우냐고 지금..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러면은 어 양파 양파 야, 어? 양파 에이, 에이. 에이 그렇게 해야죠 어 제가 나중에 펀치할때 빨리 감께 하면 되니까 아, 당근도 당근 하나 썼는데 막 10분 걸리고 아니 일단은 어? 그때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당근을 10분을 썰면 용을 만들겠다 용을 만들어 으 어? 다음에는 용 모양으로 어? 아니 어 당근을 갖다 10분을 썰면 용을 만들겠다고 <웃음> 이거 은근히 밥 비벼먹으면 맛있어. 밥을 비벼서. 응, 음, 어, 이거 어, 어, 어, 밥 비벼먹어도 돼. 맛있다. 아니, 살짝살짝. 어. 막 그렇게 비빔밥처럼 비비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이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먹로씻으 보여주세요. 난다, 땀나 이렇게 안내가 촉촉해요 부드럽고 한입 먹고 에 맛있어요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바삭하지 않아요 소스 때문에 그냥 촉하고 부드러워 식감이. 근데 남편이 너무 조그맸어요. 너무 조그매. 불평불만, 불편불만 야채를 벌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어, 버리면 안돼 어, 매워도 자꾸 들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딱딱 비었네 딱딱 비었네 딱딱비. 아까 밥을 먹었는데 이게 간식이에요 간식 아 진짜 배부다. 먹고 나니까 막매 올라오네요. 아. 아우. 내가 하나 더해 주고 싶기는 하지만. 음. 나는 낚시 갔다 와기 힘들다. 남편이 혼자 낚시 갔다 온거 있죠? 아침에 열을 촬영을 못 했고요. 남편이 그냥 가서 그냥 볼락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작아서 나줬다고 그러더라고. 요 볼락 이거 잡았다네요. 가 가지고 저 몰래 혼자 신나게 하고 바로 풀어줬지. 저 진짜 저도 낚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